째깍 째깍 째깍 째깍 째깍 엉뚱하게 내가 잡네? 삼촌 이겨야 돼야왜 <웃음> 승부욕을 삼촌한테 부리고 있어 어이씨. 아, 이으은 할거야 한 마리 차인데? 그래도 이으은 할거야 2022년 9월 1일 첫 캐스팅합니다. 조금이 느긋하게 해야 돼요. 아이씨, 내가 잡네. 봤어. <웃음> <웃음> 맞어 <맞소. 웃음> 자, 오, 데스페라도 얘기. 자, 많이 잡게 해 주세요. 많이 잡게 해 주세요. 오천항에서 출항했고, 어, 원산도, 원산도 앞바다입니다. 자, 저는 오늘 채비가 밑에 토성 채비 그리고 15cm 위에 단차 15cm 위에 그 데스페라도 틴세레기 어제 코롤레드님이 커피색이라고 완전 그랬는데 방류할 때 찍으신 건지 지금 굉장히 좋은데요? 원선드 아빠다 한비국장 형님 쭈 대첩 시작 달방마 많이 드라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들 잡았어? 몇 마리야? 두 마리 견제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너우리구할 때는 뭐 대신해 주는 그런 거 절대 아니야어쌍걸리네요 자 쌍거리? 어? 몇 마리인데? 와, 오. 오. 저보다 세 마리나 더잡었어요야 어. 성태 아홉 마리래. 아홉 마리? 오. 어또또 쌍거리래? 또 쌍거리 어. <웃음> 나오면 성장님 사진 찍으러 오셔. 꼬추장에 나와요 꼬추장 어, 성태는 애자에 나온데. 자 조금 시동 슬슬 걸리죠? 쭈꾸미보다 배가 더 많네요 9월 1일은 그렇죠 천평이 며칠 뽑고 나오면 없겠네요 그렇지도 않을걸? 쭈꾸미가 두 종류 중에 그 포인트에 충원되는 그 시기가 제일 제일 짧죠? 양도 많고 못 잡았네. <웃음> 야 갑오징어 한 마리 카운팅 해야지 임마 나는 33마리인데 야 34마리야 <웃음> <꺼져. 웃음> 난 33인데 꺼져 저리가 넌넌 넌 박씨야 마 내 아들이 김씨였어. 네, 하는 짓을 보니까 청평이가 내 아들이 맞네. 두루미 하는 짓이 똑같네, 그냥. 어휴 있으면 성태는 가족 다시해야기 아이고, <웃음> 참. 백년은 빠르다. 쟤들 뭐 했니? 애자 나눠드렸는데? 어? 애자 나눠드렸는데. 아, 애자? 야, 너 달라고 인, 상 썼지, 삼촌이? 아니? 야, 근데 막시 삼촌만 주면 나하 나 삼촌이 싫어해. 그럼 그래. 어? 다, 다 드렸어? <웃음> 너 아빠, 아빠 거 건들기만 해봐 너 건들기만 해 <웃음> <거 아니야. 웃음> 어? 아또 가비야 아씨야 어, 아, 가비. 애기가 가비가 너무 너무 <웃음> 음. 그만한 거세번 살려줬다 이러아아 좋아좋아 야야야, 난난 이런 거 나오는 거니까. 어이씨 하연 어디 보는데? 나쁜 자식. 살려주려고 한데도. 잘 나오네 막시아? 네. 어나 화이팅 안 했잖아. 아나 미치겠네 진짜. 와, 근데 아빠 진짜 오 바카지로 바카지. 오바가지로바가지 <웃음> 야 목소리 힘힘안뺀 마? 자, 한 마리 앞서 간다 요놈아. 그렇지. 아저 씨. 아 진상들 진짜. 어? 어 동점이야? 어 그래 아빠 내자가 많어. 하루종일 애자만 써도 될것 같은데 애자로 감을 자꾸 익혀봐 허태야 <목소리> <컨트야. 목소리> 오호야 어? 0이야1 100이. 0이야야축하해 어. 아들 라면은 넣어서 끓여 먹으면 진짜 맛있지 저 사이즈가 다어어 내가 초반에 나오는 사이즈를 그래서 먹어, 어. 어, 대가리 안 따고. 뭐 어, 이빨까지 다 먹을 수 있어요? 어, 그럼. 이런 거. 아이고, 이거 그래, 맛있다. 고래, 고래다. 고래. 어, 나도 안돼. <웃음> 아, 저, 실컷 비웃줄주려고 했다. 나도 웃혔네 저, 어 <웃음> 야, 배가, 한 절반은 들어갔다. 100개! 어. 막시, 막시. 막시 삼촌. 아, 이놈 자식이 잡으면 내, 나한테도 오는구나. 와, 진짜, 씨. 에이 <웃음> 씨야 막시도 세자리 나는구나그 의미는 뭔데 어 잘한다 소리지 희망을 갖고 열심히 하면 바보도 잡을 수 있구나 뭐 이런 거지 <웃음> 아무 칭찬해도 한 번쯤은 야 니들 대게 없어 <웃음> 아빠 나 이제 한 마리면 됐어, 110이야. 와우. 오빠한 마리는 130인데. 어? 한 마리는 130인데. 한 마리는 130. <웃음> 나도 갑이 좀 잡고 싶어서 레이저 쓴 건데, 왜 쭈꾸미가 잡 아니, 아니요. 레이저 쭈꾸미도 잘 나와서, 아, 그냥. 그래. 야, 다 들어간다. 지금 3시 넘었나? 어? 그래? 어 야, 잼질 멋지다. 개금네 지가네. 아 진짜. 와. 와 진짜. 어떻게 잡혀도 저런 게 잡혀. 아빠가 애기들을 좋아해서 그래. 그태 같이. 쟤랑 나는 다른 애가 아니야. 아빠가 보기엔 똑같은 애기야 엄마. 나도 가비 잡고 싶어서 가지 쓴 건데 쭈꾸미만 나와? 가지에 쭈꾸미 잘 나와 그니까 러 어떤 느낌? 그냥 그냥 가비 느낌이죠 이 이럴테니까 어? 아니다 이건 쭈꾸미 였네 그래 잘하네 오! 봐봐 와. 얘 계속 묵직하다 말다 하는게 다 그거라니까 아니야, 막시야? 차가, 이런 걸 잡아? 오, 와. 담을 수 있다, 이거. 야, 이건 담을 수 있다. 오. 오. 괜찮아 그정도는 으악! 으으아 점퍼를 맞았어 자나 흰색 옷 그렇게 하는거지 뭘아무아파서 괴롭혀요 브루스님! 200마리 잡았다고? 아니에요 와 짱이야 짱 엔딩요정 엔딩요정이 왜, 왜 너한테 묻냐? 아빠한테 와야지 140개인데 맞지? 이, 이 정도까지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, 손태야 쟤깍 쟤깍 쟤깍 쟤깍 쟤깍 엉뚱하게 내가 잡네? 삼촌 이겨야 돼. <웃음> 야왜 승부욕을 삼촌한테 부리고 있어? 아이씨. 아 이기면 할 거야. 한 마리 차인데. 막시 삼촌도 마음이 급한 거야. 지금 마음이 급하지 않아, 아빠만 접잖아. 지금 상태야, <웃음> 어? 세기다. <쎅이다. 웃음> 15대 13, 어깨는 네가 더 넓은데, 막시 삼촌은 어깨, 어깨가 배보다. 어, 야, 다시 한 마리 차인데, 이거 모른다. 이거? <웃음> 야 쫄깃하다 이거 용님한 마리만 더 형이야 쌍거리면은 팔쌍가 나올수 있가려야 애기 하나 에도 쌍거리 나올수 있는거야 <웃음> 야그쌍리 같은데? 야 바로 쫓아가야지 마 이럴때 다시. 쌍리다니까으나 쇠쇠기 <웃음> 안, 안 돼, 지켜 <웃음> 승부해, 딱, 승복은 해야지. 아니, 아직 안 끝났어, 아직 안 끝났어. 아유, 1분에 잡아왔자야 선태는 네, 네. 오늘 페인이 뭔지 알아? 네. 예자 관리를 했어야 되는 거야. 네, 이꼴님이 오늘 오전에 좀 많다. 그러면 액션을 어떻게 줘야 될까? 쿵 하고 스테이 많이 주면 안 돼. 다띠기는거예요 그냥. 굳이 로프가 아니더라도. 콩 들고가다 콩 그런식으로 했으면 훨씬 덜 뜯겠을거 같아 아니 가끔 수영상 바닥에 대리자마자 내가 먼저 갈게 너 우리 3등 다 야, 그냥 그냥 니가 3등 해라 뭘 낚시 하시느라고? 정말 고생 많이 할수니다요 어? 연장에 또또 보너스까지 해보죠. 해드렸는데 완쪽으로 하셨나 재나 보겠습니다. 그래서까 니들끼리 혼물치는 걸 수도 있어. 집합 배틀을 준비한 대로 주고요. 한번 말씀드린 대로 조용히 하자는 집게 부탁 좀 드릴게요. 그다음에 주위에 쓰레기 버렸던 거 쓰레기봉지 앞에 있으니까 부탁드릴게요. 그리고요. 자 마무리 하겠습니다요. 조금만 더 분발하면 삼촌이랑. 한탄할 수 있겠어. 좋처에3 0마 차이를 저야 어떻게 따라잡거고생요 어, 우리 아들이 정리해주는 거야? 고맙습니다. 우리 아들 역시 잘 키웠어, 아빠. 박하 물 떨어버리는데 저거 야넌 생생하니까 살려줄게 아 이거 너무 작다 어우씨 네. 어이 박하지마 이거? 박하지마 찌게를 네. 박하지가... 오우씨 오우 오우씨 오우 야 손가락이 거의 막시급이야 형태야 네. 네. 오이오오다 놓을게